나로호 KSLV-1 나로호 또는 한국형 발사체 KSLV-1은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의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입니다. 1단 발사체는 170톤급 추력을 낼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고 2단 발사체는 7톤급의 추력을 낼수 있어 2단형 발사체로 분류됩니다. 나로우는 우주발사체의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총 사업비 약 5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2009년과 2010년의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의 발사를 성공하고 탑재체인 나로과학위성이 교신에 성공함에 따라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나로우 모형은 실제 나로우 크기인 약 33m의 크기로 제작해 눕힌 상태로 전시되어 보다 실감있는 크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